소 절반이 밀리입니다 서 따라하셔도 되고 가닥에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후에 심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볼게요. 줍니다. 한번더 들이마시며 어깨 으쓱 내려놓습니다. 야. 몸을 마사지 해볼게요. 등을 뒤로 더 밀어볼게요. 턱은 당겨주시고요. 입 다물어주면서 앞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세요. 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 오늘 저녁은 마라탕입니다. 마라 맛이 땡겨가지고 배달 시켰습니다. 아 <thunder> <이�> 이랑 산책 다녀오려고요. 형이 <웃음> 울고불고 난리났어요. 지금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린입니다 오늘은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친구 집에 택배박스가 많기 때문에 친구가 박스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네 택배박스를 좀 써서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랑 같이 짠 집에서 우유에다가 단백질 파우더 섞었거든요 따로 제가 흔들지 않았거든요. 오는 길에 엄청 들거려가지고잘 섞인 것 같아요. 음. 아, 어, 제가 이제 방콕 여행이 얼마나 많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 출국이거든요. 5일밖에 안 남았어. 소미 왜? 5일 동안 운동이랑 식단이랑 이것저것 좀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서 안 먹던 단백질 파우더까지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 솔룬이 왜 왔어요? 왜? 솔룬이 왜요? 짠! 예쁘게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핑크 박스를 준비해봤고요. 박스를 열면 팔찌가 나옵니다. 친구 집에 진짜 쬐깐한 택배 박스가 많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핑핑 박을 넣어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택배 박스 사이즈가 안 맞아.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포장을 위해서... <웃음> 숫자지? 얇은 포장 종이를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복싱하시면 이런 느낌이시겠죠? 발송 안내 문자 보내드리려고요 하고... 전송 완 이번 주 제일 큰,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 뛰고 그 남자분이 앨런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첫째인 네. 앨런이 있는 거예요. 이 딸들도 너무 잘 놀아. 애들끼리 배포가 됐어요. 알죠? 오빠. 필라테스 다녀오겠습니다. <water> 서브웨이를 포장해 왔습니다. 서브웨이 아는 게 BMT밖에 없어가지고, BMT만 조제요 허니호트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렌치소스에다가, 하치리소스뿌려 왔어요. 강진태, 그이 야, 이거 어게해는데한 명씩 하나를 맞추면 <enemies> 그잖아요 손에 총을 들고 서부터 약 3킬로거리만 걸어가요. 난 이것도 좀무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양손에 총들고 3킬로거리가 그냥 서부터 걸을 수 있지? 근데 약간 이게 총기 규제가 강하지 않은 그런 줄들, 저희 시험 버리고 기계도 있었던 돌연탄 촬영 근처로 서부터 총 걸어가요. 이걸 보고 차주가 여자였어요. 여성이 차 들어가지고 는거예요케이씨가포하지 않고 차장 총을 들고 나오라, 고어지라그뭐이야기야 근데 자저기적으로 눈썹 연색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바로 지금 은은하게 남상이 느껴질 때 바로 지금이에요 염색한 게 빠지고 검은 털이 올라오면 묘하게 남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상인 제베이스를 싫어하거든요. 너무 굵어 보여서 싫어. 그래서 염색을 하고 있는데요. C2M FF 파우더 크램 브리치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면 플라스틱 통 같은 거를 주는데 첫 염색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제 불쌍하게 염색을 하고 있는데 더블 비왕크 먹고 꼬다리가 생겨가 가지고 이통을 재활용해서 눈썹을 염색해보겠습니다. 이게 1제고 이게 2제거든요. 1대2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눈썹 털에 바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모가 진짜 굵고 진하거든요? 설명서에는 8분 정도 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한 15분은 해야 되더라고요. 대충 1대2의 비율로 짜봤습니다. 지금 3시 15분이라서 3시 반에 지울게요. 악간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렸습니다 음. 음. 제가 좋아하는 새우점 샐러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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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발음을 못한 건지 이 친구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안 돼가지고 영어 발음 구십점을 받았어요. 파들 파파파파더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더 These are my friends. These are my friends. These are his sisters. These are his sisters. 소름이랑 산책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배님들. 스대결한 <웃음> 엄청난 경기한 힘듦. 마이크. 바텍스하러 가고 있습니다 기다렸어요. 엄마 기다렸어요. 냄새 나요. 당근돌 아니에요? 간단해요,